분청이 생겼어요, 분청. 분청은 충남 공주 계동산 학공리에서 이삼평씨라고 아리다로 끌려갔어요, 아, 아리다로. 420년 전에 아리다로 끌려갔어요. 아, 그러다가 분청이 이제 거기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유천에서 도자기를 이거 시작했을 때 공동으로 나온 작품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사인이 없어요. 아, 내가 사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을 시키면은 자기 사인은 붙는데, 공동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금도 해야 되는 거를 공동으로 모여서 위약 시점도 하고 뭐 이렇게 청자력대 붕청도 만드는 바람에 사인이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인이 있어요, 공동.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그러 사인 사인 통통 아, 네. 요거는 저 이군영 씨 청자 이군영 씨 요거는 저기 일본서 오신 조소수씨 고려 도요 지순택 씨, 씨. 쭉쭉 네. 고영대 씨 김대표 씨 이정아 씨세분이 저쪽 저 7비를 맹들던 대장이에요. 아. 7비는 뭐 대장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자 만드는 사람, 조각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불뗀 사람, 유약는 사람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아, 진짜요? 어. 아,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혼자 해렇 못해면은, 혼자 운동을 못해. 요그렇 얼굴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아, 야, 일곱이. 네, 일곱이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설명넘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거, 저, 그, 이만택 씨라고, 음성. 충북 음성에 사는 학교 선생님인데, 아, 여기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보다가, 아, 나도 미술 선생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선생을 그만두고 와서, 수강고요에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명장까지 됐다가, 3년 전에 돌아왔어요. 요것도 조긋,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분청이에요, 분청. 분청은 온도가 1250도, 청자는 1200도, 백자는 1250도. 온도가 다 틀려요. 온도가 틀요 아, 흙이 다르죠. 아, 흙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백자는, 이 두껍고 흙이 강해서, 위약도 백자 서 1250도, 청자는 1200도, 분청은 1,150도. 온도가, 세 문제가 다, 같이 녹다가는 다, 달아 다. 세 번도 할줄 알았어. 네? 끝 자체가 다른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광스님이라고걸레스님걸레스님 네. <웃음> 걸레수님이라고 <걸레스님>. 네. <웃음> 하는 분이, 85년도에 여기 이천에 와서 도자기를 해고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요새 작품이 요새 음. 에스파프의 김순식 씨라고 이 저기 저광주여의 조소소 씨가 경덕진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림을 그리시던 분인데 여기 와서 요거는 세 번을 떼야 돼. 왜세 번을 떼야 되냐면 이금 때문에. 아, 음. 금은 가치 때문에 날라가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음. 금을 줄였을 때. 600도 이상 때만 날라가기 때문에 두번 떼고 세 번째, 두번뗀 다음에, 구치칠 다음에 다시 한번 떼고. 근데 이거는 깨스를 다, 게스, 요새, 요새는 다 말을 해요, 깨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전작으로 떼죠 요건 게스. 가스. 오, 가스로. 6 왜냐면 가마에서 600도가 네. 되는지 700도가 되는지 알고 모르고. 야 네. 아, 아, 아, 근데 아, 요새는 이거는 근대작품이기 때문에, 그. 금은 육백도를 떼니까 마지막에 깨스가만으로 떼는 거. 전기가만한 깨스가만. 여기는 그걸 다좀 중작가만으로 떼고 그때가서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에 우리나라 그 용, 용이 중국은 발톱이 다섯이에요. 우리는 네 시에 네개 일본의 세개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서 받아들였고 일본이 우리 걸 받아들였기 음. 때문에 예. 네. 우리 저 어, 아비다 가고시마 이런 데 신수관 씨다 남원에서 끌려가고 사백 명씩 오백 명씩 저도 이형을기른 이유가 거기 끌려갔을 때그제 거기 저. 와서 불을 좀떼달라서나무내에서갈때 불을 못가져갔다그래서 불을 가지고 가면서 2000년도, 3000년도에 가고시마에서 한국 사람 5명을 초청해서 불을 떼겠다 그래서 좀 와라 그 대신 불을 뗄 테니까 시험을 길고 와라 그래고 그때부터 길러서 갔다 와서 바로 깎는다라고 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목단하고 누궁화예요. 음, 음.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이 100년이 지나면 국보나 보물이 될 확률이 많거이 청자는 이거요 이거는 나무에서 고구서 대조 맹는게 아니고 청이라요. 청이라. 요 이거는 분청이에요. 이것도. 이건 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매병을 만든 다음에,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웃음> 도장을 쭉 찍은 다음에, 도장이 쑥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백상감을 바른 다음에, 리로 내는 거예요. 모양이 <웃음> 이렇게. 와. 와. 그 대박이다.